제일 기대되는 거. 예, 네, 진짜 이거는 라떼가 수명이라는 거. 와! 진짜 0칼로리야, 이거. 클리어 에스프레소 앤 밀크. 우유가 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커피샷이랑. 어. 어, 신기하다. 오! <웃음> 네 지금 저희가 다섯 개의 투명 음료수를 샀어요 처음 마셔보는 건데 맛이 어떨지 그리고 브루드님이 no. 또 발견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딸기맛 그리고 뭐라고요? 아이스크림맛 아이스크림맛? 근데 보라색깔인데 보라색 아이스크림맛 보라색 아이스크림맛 <웃음> 뭔지 진짜 모르겠어요 정체불명인데 먹어보고 솔직히 한번 말해드릴게요 <웃음> 복숭아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아... 궁금한데요? 약간 이거는 2% 비슷할 것 같아 요 네. 그렇죠? 복숭아니까 또 이 번씩 돌리면서 먹는 건가요? 향도 냄새. 향기, 향기 한번 맡아 보세요. 아니, 아이스티. 아이스티가. 이보다 훨씬 세고 아이스티 냄새. <웃음> 저부터 말씀드리면 2네요 <웃음> 아니면 사프 되는 거야? <웃음> 아 <3? 웃음> 4% 프로. 로 프로 괜찮다. 예 <웃음> 어, <웃음> 어, 네. 네, 맞아요. 좀 진해요. 이보다좀더 진하니까 4% 합시다. 음. 어 이거는 몇 점? 점수. 몇점 만점이죠? 자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3점 와 <웃음> 너무 예상아 나는 그냥 4점 4점, 4점. <웃음> 저도 이거 솔직히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예측가는 맛이 아. 2% 만날줄 알았는데 4% 만났어요 아. <웃음> 그러니까 이거는 4점 네. 네. 어, 그러네 자, 그러면. 이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자 레몬티 이것도 약간 예측하네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복숭아 밖에 없어서 얘는 조금 신기할 것같아 난못맛이딱알거같 네모나를 물에 탄맛아 뭐야 <웃음> 네모나 물에 탄맛딱그 <웃음> 맛이야 아뭐자 일단 저부터 평가할게요 저는 본주은안 사먹을 것 같아요 <웃음> 이거 누가 공짜로 주면 목마를 때 마시는데 돈숭본 보다는 맛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 탄산이죠? 자, 이거는 되게 특이해요 이거 망고인데 망고가 하얘요 얘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웃음> 잠깐만 오 근데 망고 냄새가 확 나긴 해요 이거 뭔가 끝맛이 조금 되게 독특하다 아, 아, 아. 지금 다들 표정이 <웃음> <웃음> 근데 특이하긴 해요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복숭아로 입행 고시는 거예요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까 가정 이라고해요 근데 전 얘가 더 맛있어요 이것보다? 어자 어. 그럼 몇 점? 저는 이거 6점 6점 너무 한가자몇점 나는 사 점, 사 점. 저는 맛이 있잖아. 5 점. 근데 이게 시원하게 먹으면 이거보다 좀더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이거. 딱 처음에 먹으면 사이다 맛, 탄산 맛이 일단 오고 그 다음에 망고 맛이 나중에 느껴져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림은 뭔가 곤약 젤리 같은데. 곤약 젤리? 무슨 냄새가? 난안 느껴지는데? 아니 무슨 냄새지? 밀키스. 밀키스? 빠진 밀키스 냄새야. 어? 그러네. 지금. 약간 밀키스 냄새난다 음... <웃음> <웃음> 점성이 있는 건줄 알았는데 이거 얼려 먹어야 되나? 아닌데? 알겠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하얀색 요구르트 그죠? 요구르트, 아, 그죠? 우리나라 그 노란색 요구르트 있잖아요. 이거 하얀색 요구르트. 아, 그러네. 음. 이게 요거트네그림이 네. 아, 요거트예요 아, 요거트 요구르트 맛. 요구르트를 약간 물에 섞어서 단맛이 좀 네, 빠졌... 단맛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악이에요. <웃음> 우리가 점수를 다시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웃음> 복숭아 7점 줍니다 <웃음> 우리 맨 처음 마셨던 복숭아 <웃음> 다시 줍니다 아까 4점이라고 했는데 <웃음> 말치선 7점 줍니다 7점 이게 체험? <웃음> 네 근데 요거트에 먹으면 약간 핏덮한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아, 응, 아, 넓은게 없어서 건 없다. 맞아, 맞아, 맞아. 이거는 좀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달라서 나는 싫어도 너는 좋고 아, 할 수도 맞아. 있어요 사실 자 그러면 몇 점? 저는 2점 2점 <웃음> 2점이면 거의 쓰레기인데요 나도, <웃음> 아, 6점 난 6점? 네아 <웃음> 진짜 사람마다 이렇게 네, 아 그러니까 취향이 달라요 저는 3점 <웃음> 어, 제가 <웃음> 보기에 우리 둘이 취향이 비슷한 <웃음> 것같아 전반적으로 네, 제가 보기에는 여자 취향도 비슷할 것 같은데 <웃음> 아니에요? 단발 생머리 단발 생머리? 하나 둘셋생발리 <웃음> 이렇게 안 맞네요 아, 안 맞네요 그냥 요거만 잠깐 맞았던 걸로 알고 보니까 동갑이더라고요 아 맞아요 에이. 그렇게 보이죠? <웃음> 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두살 맞는 형이라는 거자 아, 그러면 마지막 예, 제일 기대되는 거 예, 진짜 이거는 라떼가 투명이라는 거 <웃음> 0 칼로리야 이거. 어 아, 맞아 0 칼로리. 네. 라이트 0 칼로리고 클리어 에스프레소 앤 밀크. 우유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커피 샷이랑 What? 아 그래요? 근데 클리어. 이거 어떻게 만 이거 진짜 궁금하다. 그죠? 넣나? 그러니까 제일 궁금해서 사실 마지막으로 넣은 거예요. 네. 냄새가 궁금하다. 커피. <놀람> 이거 완전 진짜 진짜 커피. 어... 냄새가 더. 신기하다. 오. 그죠? <웃음> 이게. 우와, 우와, 우와. 이렇게 하얀 거 사서 이렇게 센 커피 냄새가 날 줄은 몰랐어요. 그 레스비 그 냄새. 저 어, 진짜 레스비. 커피 방향제. 네. 커피 방향제. <웃음> 오 신기해. 과연. 예전에 어. 커피 아이스크림. 아 그렇죠 그렇죠. 어디다냐 어디다냐. 들이구 진짜 궁금한데. <웃음> 근데 일단은 이 식감이 물이잖아. 라떼는 우유인데. 표정이야. 표정이냐? 둘다안 좋은데 말로요 <웃음> 다시 한 음... 모금만 마십시 음... 뭔가 사탕좀 빨다만 왓츠! 맹맹 맹 커피 향 커피 향 근데 아까 형이 말한 게좀더 많은 거 같아요 뭐? 그 사탕을 빨다만 맛 아... <웃음> 커피를 마시고 물을 한잔 마신 거야. 어, 어. 그러니까 입에 남아있는, 에, 입에 남아있는 커피를 막 같이 마신 느낌? 그죠? 아이스 어. 라떼를 먹었는데 얼음이 다 녹은 거야. 아 오. 그런 느낌도 있표현잘하시네요 아, <웃음> 이건 좀 묘하다 근데. 네. 신기해요. 좀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 여자들이? 커피 좋아하는 여자분들이 다이어트하실 때 생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아 그래. 맹물을. 어, 어. 괜찮겠다. 어. 맞아. 이게 사람들. 약간 그냥 커피는 조금 마시고 싶어요. 근데 또다이어트하고 싶고. 어 거기에는 제격이다. 다이어트할 때 좋겠다. 예. 네. 근데 다이어트하기 그런... 위해서 마카오까지 와야 되네요. <웃음> <웃음> 우리 커피. 저는 솔직히 나쁘지 않아요. 음. 저는 솔직히 이거 제가 한세 모금 마셔봤거든요? 마시면 마실수록 좀더 괜찮아지는 느낌? 예, 처음 마실 때신기다 그리고 브랜드가 네. 아사이예요 7점 주겠습니다 오 7점 오 자, <웃음> 저는 2점 2점? 2점? 이거 어. 봐요 진짜 다르다니까 <웃음> 저도 얘가 제일 높아요 8점 8점? 네. 저는 얘가 베스트예요 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선물용으로 어. 사기 괜찮을 것 같아요 특이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안 팔고 맛도 특이하고 안 먹어본 맛이고 그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웃음> 우리가 싫어해도 여러분이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좋아해도 여러분이 싫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고 사람 그런 생활 식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웃음> 그리고 우리 <웃음> 아, 또 남았어요 맞아요, 그렇죠. 과자 이거 두개 한번 먹어볼게요 오 딸기 향이 여기까지 나는데요? <웃음> 자 우리 건배 한번 할까요? <웃음> 자 네. 건배 어레오 음 맛있다 맛있네 <웃음> 어 맛있어요 초코 오레오는 너무 달고 너무 초코 초코만 그래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이거는 초코랑 딸기랑 같이 있어서 전 이게 더 나은데요? 저는 원래 오레오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싫어했냐면 너무 달아서 싫어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초코 초코니까 아까 말사 네. 근데 이거 딸기 있으니까 그냥 좀 중화가 돼서 괜찮지 않아요? 초코 초코가안 나요 원래 오레오는 초코 초코 한 맛을 먹는 거 <웃음> 여러분 요거시 정체불명해? 이거 뭔지도 너무... 모르겠어요 뭐 아이스크림 맛이라고 하는데 그 향기가 더 강해요 약간 캔디 맛 난다 뒤져 보세요아 캔디 향이 뭔지 알겠다 새콤달콤한 향이 포도맛인가? 끝에 바카맛도 약간 나요 우와 네. 이거 시원한 느낌이하네 시원하죠 맞어 나도 신기했어요 난전 제가 지금 잘못 듣기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되게 시원해져요 아,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우린다아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아데 <웃음> 박.. 장난 아니, 선생님. 시원하니까. 시원해서 블루베리랑 아이스크림 플레이볼, 목캔디 먹은 것처럼 어, 화해. 박해요. 예, 그래, 지금 네. 뭐 진짜 신기한 맛이다. 이거 음. 딸기하고 초코는 솔직히 맛이 예상이 가는데, 어, 이거 진짜 절대 예상 못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해도 어, 어떤 맛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목캔디 화와는 또 달라. 애기 들이좋아하겠는데 맛도 괜찮아요. 신기해서. 아, 이거는 진짜 사갈 만하다. 이기 브로디님 제가 여기 밑에 남겼잖아요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어, 오늘 1일차시래요 이제 그래서 마카오 오셨다가 좀 이따 주에 넘어가실 거고 주아이 원래 갈 생각이 없었는데 <웃음> 마카오님 영상 보고 다그 코스만 가요 마사지 받으러 가고 코코 먹으러 가고 짭... 짭퉁도 한번 보고 네, 그 지하상가도 보고 그러고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른 유튜버 분들도 마카오 오셔가지고 콜라보... 해주세요! <웃음> 콜라보 정말 저는 필요해요 <웃음>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웃음> 눌러주세요! <웃음> <웃음> <웃음> 안녕! 안녕! <웃음> <웃음> <웃음> 야. 마카오에그죠 아, 마카 <웃음>